구독과 좋아요! 나 교장 유선 아니야. 얘들아, 이제 운동장으로 응. 내려가 보자. 트랙 경기에 대해 꼬빠. 설명해 줄 테니까. 쌤, 우리 실력으로 트랙을 쓰는 게 맞아요? 속으로 독백 중. 헤이, 간식이나 먹는다면 몰라도. 건먹을 필요 없어. 남보다 더 연습하면 돼. 짱이, 짱, 짱, 짱. 아, 아, 짱.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자, 봐라! 이게 바로 육상 트랙이다! 야, 좋지! 야, 한번 뛰어보고 싶지? 코스는 어? 주로 8코스까지 있으면 집중해서 듣는 차 듣는 탄력성이 ]다. 좋은 타탄 음. 트랙이 사용된다! 쿵쿵! 호르르호르르 멀리서 호라라락 이봐,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나요? 빛나리 중학교 아니, 육상 코치요? 빛나리 중학교? 나 처음 듣는데 이번 대회 에 그런 학교가 출전했나? 어, 아니요 음, 이제 음, 앞으로 음, 출전해서 휩쓸어야지요 들어보쇼 음. 그땐 당신이 우리 만나게 힘들어요 아유 빨리 못 나가요 어디 슬쩍 들어오고 있어 야, 야 말, 나가자 아유 들어워서 가요 어서 가요 어떡해아왜 따라오고 날리에요 아유 지목 음, 음, 음, 많이 주고 싶다 많이 많이 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 너 신문 돌리는 꼬마 맞지? 대답 안함. 점점점. 신문 넣지 말랬는데 오늘 아침은 왜 넣었어? 공지 어? 뒤집 아. 빗날이 중학교 육상부 네가 중학생이야? 육상도 하고 웃기고 있네. <웃음> 매국은 꽤 짜증 짜증 신문나 동네 좀 뛴다고 상체수가 되는 줄 알아? 어? 어쨌든 <람소리> 내일도 또 신문 넣었다가 혼나? 어? 꼬맹아, 알았니? <웃음> 뭐하네? 비웃음 비웃음 웃겨 정말 저 꼬마이가 육상을? 반랭만이 주먹 꼭! 저 뛰겠어요 어. 뛰게 해주세요 앙타랑 음. 아, 탈 밤이나 낮이나 달리겠어요 멱살 잡고 꼭 이기고 말 거예요 어. 제발요 선생님 엄마를 위해 뛰고 싶어요 전 달리고 싶다고요네니가 빠르게 달릴 어. 수 있는 구실을 잡았구나 열심히 달릴게요 열심히 달린다고요 마음껏 달려봐라 가슴속 한이 풀릴 때까지 좋아요도 눌러줘 하 m very h u n g 리 y 냐리 v e 이 y hungry. I'm v 아 r y hungry. I'm very hungry. I'm very hungry. I'm v e 덜써 hungry. I'm 땀 늘었었네! 몇 시야! 첫날부터 코치가 지각하면 문제다! 아, 4시네 조금 더잘도 되겠군 5시쯤 나가면 될 테니까 콜콜콜콜콜 잘 많이 옮겨라 쫌! 우렁 표 에휴, 일어나자 어차피 잠도 안 오네 <웃음> 아... 봐봐봐봐 아우, 잠을 설쳤더니 졸려 죽겠네 느낌표으로 펴! 뭐야? 왜 창문이 화내지는 거야? 누가 창밖에 불을 켜놨나? 5시 30분! 으아 늦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애들한테 뭐라고 돌라대지 분명 하니가 엄청 화낼 텐데! 좋아, 좋아요. 아이코 뭐야? 빙글빙글빙글빙글. 아, 아내 빙글, 빙글, 빙글, 아, 빙글. 아, 신문 당황 당황. 어? 서, 느낌표 안내 느낌표. 너 정말 신문을 느낌, 돌리고 주섬. 있었니? 주섬 주섬. 그런데 왜 그런 그 얘기를 안 들려. 했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돈 때문에 그러냐? 유지의 아줌마 얘기로는 통장에 돈이 꽤 있다던데. <웃음> <웃음> 찌리리 음. 땀 삐질 삐진 삐진 삐진 점+ 점삐점 오냐오냐 알았다 신문 툭더 이상 먹지 않을게 빨리 신문이나 돌리고 와라 난 그동안 창수에게 가볼 테니까 <웃음> 네 구독 하라고뭐하니 하니 저녀석순정만화 눈동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하니 가슴 깊이 남아 있어. 엄마에게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있어. 다음화에 계속. 구독과 좋아요. 우선 창순의 먼저 찾자 응. 음? 창순의 집은 우진 슈퍼 바로 옆. 다 왔네. 흠. 흠. 홍두깨 2 5세 단장 중. 명화 씨. 미쳤나 봐! 나도 모르게 그만... 이창수! 창수야 나와라! 창수... 철컥 아니 누가 이 새벽부터 날려 창수는 어, 어, 지금 음지? 한창 자는 느낌표 모른표 어머! 이명 아, 아저씨... 아,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 안녕하시죠? 저는 창수 친구인 줄 알고 아, 그만... 삐질삐질삐질삐질... 아, 아, 잠깐만요! 보다다! 예, 예. 어, 부끄부끄 엄마! 엄마 벌까! 장수 담임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빨리요, 빨리! 부시씨, 응, 아, 뭐야, 아이쿠. 이 새벽에. 아, 몇씨야 그걸 어쩌나 아, 담임선생님께서 아, 어쩐 아, 일로 아, 저는 아, 창수 답변. 아버지 되는 사람으로서 진작에 아, 찾아보어야 아, 되는데 아, 상견례 분위기 아, 창수를 좀땀삐지삐 아, 아직 식사 전이시죠? 응. 들어오세요 아, 아, <웃음> 같이 아침 먹어요? 아, 예, 아, 아닙니다, 아, 가야 됩니다 육상부 새벽 운동을 아, 해야 아, 해서 그럴 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 아닙니다, 못합니다 장 아, 자, 참사, 아 선생님 영, 땀 삐질, 니다아 여기는 옛날 하니네 집 엄마 하니예요 하니가 왔어요 엄마도 제가 보고 싶으셨죠 제가 매일매일 온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키가 작고 귀엽게 생긴 하니라는 애가 살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말썽쟁이 장고였대요. 엄마는 그렇게 하니를 사랑했대. 그건 하니가 엄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고운 요정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오래오래 하니와 엄마는 행복하게 함께 살기로 맹세했대. 하니와 엄마는... 음? 하니와 엄마는... 한니와 어... <웃음> 엄마는... 야! 쨍그랑 화들자! <웃음> 왕따시 그 느낌표! <웃음> 너, 어, 지금 멀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조그만 게 정말? 거기서 빨리 못 내려와? 아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너, 도둑질하려고 <웃음> 딱 <웃음>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웃음> 거지? 빠지, 빠지. <웃음> 잠깐! 이건 신문 강제로 넣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집 어디야? 너희 집에 가자! 너희 엄마한테 가잔 말이야!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왕 느낌표? 뭐? 이글 이글 이글 응? 독너그말 어? 빨리 어? 취소 못해? 뭐야? 너 우리 엄마 흉본 거 빨리 취소해! 멱살 꽉! 이게? 어? 이거 빨리 못났? 유쾌해 지내가 정말? 야! 이거 못 나? 옷 입고 나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 후다닥! 김받네. 분노게이지요. 용서 못해. 우리 엄마를 욕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 못해. 해. 이거 새벽 훈련 첫날부터 어. 엉망이 돼버렸는걸. 음. 내일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음. 아, 배불러. 점심은 컬러도 든든하겠징. 음. 아이고, 이봐요. 총각 선생님, 음. 뭐럼 표? 음. 아줌마, 아, 오늘은 라면 대상 아, 안 아, 하니까. 아이, 음. 음. 아니, 그게 아니고, 음, 음. 총각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네? 손님이요? 음. 아이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아이정만은아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그 실물 등판이어요 뭐라고 혼돈의 사오스 정말 이쁘지홍 선생님이셔요 하트하트 이주정 자 여기 섹시 사진 있으니 보거라 첩엔 보나마나 보나, 보나, 어? 섹시감으로는 최고일 아니, 거다. 이제... 저 이쁘지요? 아, 아, 아이고! 어, 어, 어.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느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고하하하고하하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그런데요? 시골 홍선생님의 큰어버님께서 보내서 왔는데요. 밤차로 올라와서 지금 도착했어요. 그, 그런데요. 어쩐 어, 어, 일로. 어, 음. 아이, 몰라요. 음. 부끄부끄. 그 어른이 가서 선도 보고 둘이 의논해서 결혼 날짜도 받아오랬어요. 어머머머머머, 아 이렇게 발라당 쓰러지실 만큼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도 홍 선생님한테 정년에 반했구만요. 사수야, 사수야, 사수야. <웃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